근데 내가 이제 누가 봐도 만취해있는 어린애니까 엄지로 내거 지문식을 풀어가지고 전화번호부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건거야 나 주사 뭐냐고? 나는 옛날에는 달려가는거 좀 위험했어 근데 침 먹고 이제 나와서 2차를 가는데 2차 가는 집으로 존나게 달려 근데 막 가끔은 진짜 신호도 안 보고 달려 그냥 나 그냥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진짜로 너무 위험했어 그래가지고 그날 그 주사를 처음 체험한 날 바로 고쳤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고 해화역에서 한겨울이었어 딱딱 지금이야 1월달 그래서 해화역에서 취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잠든 거야 근데 다행히 아예 길바닥에서 잠든 건 아니고 해화역 그 지하철 기다리는 데에서 지하철 기다리다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눕다가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잤어 그래가지고 개만 취했는데 다행히 진짜 어떤 천사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핸드폰에 잡고 잠든 거야 이렇고 근데 내가 이제 누가 봐도 만취해있는 어린애니까 어떤 남성분 남성분이 여성분인지도 몰라 누가 어떤 사람이 그때 아이폰 8이었어 그래서 엄지로 풀리는 그 지문인식이었거든 아 짱이야 그래서 엄지로 내거 지문인식을 풀어가지고 전화번호부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야 훔쳐갔어야지 까비 아 진짜 근데 천사야 사실 나 그냥 누가 데려가도 아무도 그냥 의심 안 할거야 아얘지친구들만치했어 이러면 나 그냥 데리고 가서 내고 그냥 뭐다 해버리면은 나 그냥 죽음이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 어머님 여기 혜화역인데 아드님이 거의 뭐반 죽어있다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죽어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데 엄마가 당황했다가 아빠를 바꿔줬지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 그러면 지금 해와역 뭐몇 다시 몇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지하철 몇 다시 몇 있는 거 알아? 뭐 다시 3에서얘 굴려서 태워라 그럼 제가 그때 노원 살아가지고 사호선 노원역에서 받겠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떼굴떼굴렸대 떼굴떼굴떼굴해서 이 다시 3에 진짜 그냥 지하철역 이렇게 누워있던 거야 지하철역에 그리고 이제 다시 3에서 이제 배송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궁구궁, 구궁구궁 구궁구궁 그 그차 시간 보고 이제 아빠가 딱 노원역에서 2-3 보려 했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얘 예,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아빠가 노원역에서 있다가 배송이 안 돼가지고 쿠팡 배송지 잘못 입력해가지고 어? 잘못됐는데 이거? 하고 이제 다시 나한테 전화를 걸었지 근데 그때 내가 갑자기 술이 깬 거야 내가 그냥 갑자기 개만 취했는데 깨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 여보세요? 근데 아빠 되게 침착했어 그때 너 어디야 영소야? 이래서 어? 저 지금 버스인데요? 아어 그래 뭐 어디 가고 있는 버스야 집 오고 있어 이래서 아빠 여기 어디에요? <웃음> 이러고 있었어 술 많이 안취해가지고 그냥 존나 무서웠던 거임 여기 어디예요 <웃음> 이랬더니 아빠가 아 영서야 어 기사님 바꿔 이래가지고 그 버스 노선이랑 그 위치 확인하고 이제 바꾸니까 내리래. 그래서 내리고 택시 잡으래. 그래 택시 잡고 집 왔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내가 그렇게 술 많이 취한 걸 처음 보니까 나도 이제 아유 이 졸라 혼나겠다 이러고 이제. 택시타고 그냥 혼자 집 들어갔어 그때 취해가지고 신나있어가지고 집 온거야 신난거야 너무 추운데 집에 오니까 신난거야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에 온거야 근데 그 다녀왔습니다가 그 우렁찬 그 다녀왔습니다를 보고 엄마 아빠가 아 이새끼 혼내봐야 뭐하겠냐 자라 하고 그냥 방 보내고 잤음 그러고 일어나니까 오후 4시인가 그러더라 그때 첫 술병 진짜 진짜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아아 어... 아아 어... 아막막 어 파워에이드 먹고 하는데 어... 이러고 한세 시간 있으면 술 깨거든요. 뭔지 알지 그 술병. 어. 그런데 난 이제 술병 없어졌어. 여기 어디예요? <웃음> 아 그때 생각하면 또 재밌네. 근데 요즘은 이상한 게 그때만큼 먹어도 술병이 안 나. 이게 진짜 적응한 거 같아. 간이 많이 상한 거라고. 아니야. 근데 내가 우리 아빠를 보면은 간은 건강해. 우리 아빠가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았을 때도 간은 건강해. 우리 아빠 지금도 하루에 두병 그냥 간단하게 먹어. 취한다고 막 에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두병 먹고 나한테 전화해 영둥이 어디야? 방송 중이야? 아빠도 볼게 이러고 주무시고 별로 취하지도 않아 두병 먹는다고 어, 엄마도 두 병까지 그냥 먹어 청아 엄마는 소주는 못 먹고 청아 먹거든 청아 그냥 두병 먹고 소주는 너무 시, 그 소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향이 싫대 그래서 청아 향이 있으니까 아빠랑 반모 한썰 풀어주세요? 아니 뭐야 그때 트위치 방송 제가 초반에 한 3일 차 쯤에 트위치 3일차쯤까지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반말을 못했어 그냥 내가 그 반말하는 거 자체가 그냥 입에 안 붙어서 난 원래 형들한테도 반말을 못하거든 사람들이 이제 반말 컨셉이 좀 편하기도 하고 나도 반말 컨셉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말 컨셉을 좀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말을 연습하고 있었지 그래서 아뭐 어,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또 또 존댓말 썼네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반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한테 전화 온 거야 방송하고 있었는데 어 아빠 왜요? 이랬는데 아 어, 방송 중이라? 그래서 아나 이제 트위치 방송 시작했다고 트위치 깔아서 들어오면 된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 한 10명 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그냥 우리 가족이 딱 보면은 이거 우리 아빠 아이디야 어 근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채팅에 그냥 자연스럽게 킥킥킥킥개웃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아...이 킹받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방송할 때도 반말 적응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 여러분들 어떡하죠? 아니 어떡하지? 지금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거 아빠한테도 반말을 해야되나? 이랬어요 그래서 아 아빠는 못 참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한테는 존댓말 써라 써라 이랬지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아, 아빠가 딱 채팅을 신거야 존댓말하면 뒤진다 근데 나도 원래 이제 아빠한테 존댓말 쓰는데 가끔 반말하면서 이제 친하거든 음. 아 아빠도 재밌어? 아빠 진짜 재밌어 <웃음> 아우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에 그냥 후원만 온것 같은데? 예 제가 또 이제 만원 후원해주시면은 얼굴에다 똥을 뿌직하는 그런 리액션이 있거든요 마기스기님 얼굴에 똥 뿌직 <웃음> 감사합니다 아우 일개 구독 감사합니다 후추를 후추추 고추를 고추추 감사합니다 <웃음> 아, 후추를 후추추 왜왜왜 왜, 왜. 후추. <목소리>